아, 아. 물건 사세요, 여러분. 떡배 사세요, 떡배. 떡배 뭐. 맛집. 내가 무슨 이 유튜브 는그개 네. 유튜브가 아니라 완전 <웃음> 어, 망원, 망나니, 망원. 망만 이으면다짤 어. 거라고 할게 어, 어, 어. <웃음> 아, 어색해. <웃음> 안녕하세요, 사도입니다. 오늘은 영도에서 열리는 플리마켓. 참가하려고 가는 중인데 완전 늦었어요 지금 보통 플리마켓 할때한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세팅하는데 지금 12시 40분 정도 됐거든요 장소는 여기 영도에 보면 무량장이라고 선박들 모여있고 창고 모여있는 곳이 있거든요 배에 일대랑 창고 빌려가지고 여는 플리마켓입니다 거의 다온것 같은데? 밀질모자 언니 거예요 아 진짜요? 그러면 취미활동은 아니신거죠? 이걸로 수입을 계속 어..이건 약간 부수입같은 느낌이에 네. 투잡 느낌? 네 투잡이에요 공 <웃음> 따로 입고 그쵸 한번 드셔보세요 오오! 엄청 많다다 먹어버릴 수 있는데 여는 거의 만원이고요 10, 얘네 옷천 원. 그러니까. 슬러버릴까? 질러질러잘 틀러, 음. 먹겠습니다 무슨 맛을까요? 발짱! 그치? 이렇게 살찌는거야 네. 산거 잘하는 아이고! 아우 어, 차가워 소감 표현 해주시죠? 너무 차가워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웃음> 이 <이거> 가시래요 <싫어요. 웃음> 너무 차가워 이거? 아이스박스에 넣어놨라구요 네, 냉동이야? 이거 냉동 먹어야 되는데 맛있다 응. 녹은지가 맛있어요 부드러워 오징어 먹으면 참맥 그럴 <뭔람> 때이 종이를 씁니다. 오, 그럼 뭐예요? 메모지인데 뾰족하게 만들어서. <뭔람> 이쑤시계용 메모지. 아니에요, 윤선니 거라고. 유선 매스터 쓴 거예요. 임시방편 쓴 거예요. <뭔람> 아, 내 토끼랑 잘 어울리는 걸? 예, <뭔람> 네, 사세요. 많이 <마음껏> 많거 사세요. <웃음> 어떤 어거사세요이게더잘나가긴해요 음, 음, 음, 음,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스티 커 받아가세요. 나도 사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야, 좋아 좋아 우정 템 애들이 싫어하잖아. 그거 좀 찍으라고. <웃음> 어, 친구들 유튜브, 유튜브 하시나요 혹시? 사진은... 저는... 보시나요 혹시? 네, <웃음> 저 구독해주세요 이름은 <웃음> 뭔데요? 파도드로잉이라고 영어로 치면 나와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이거분들제 <웃음> 명함들도 들어봐요 여기에도 제뒤에 유튜브 주고 있어요 그리신 <웃음> 거요? 네, 그 4,000원짜리 감기 엄청 통통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소스를 찍어서 자. 갈릭 페퍼 소스 이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대게 사진을 찍고 뿌리치는 소스에 찍고 난못 찍었다 사진 <웃음> 안다못다이 <이쪽> 정도 구독자까다다 진짜 <웃음> 만이에요 아니요 가짜 5만원 메모지에요 5만원처럼 생긴 메모지 만원 2500원 이고이이걸로가고싶다 용돈이 용돈이 많아지길 바라 용돈이 많아지길 바라며 부적 같은거야? 네. <웃음> 마음 아프다. 아무 소 해줄 거야? 아니 이건 내 <내표죠>. 꺼잖아. 어른 나이 <웃음> 취향을 저녁을. 알겠어. 그니까 근데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안녕하아 2,500원이요. 와 마지막 남은 거나 오늘. <웃음> 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여워. <웃음> 귀여워. 행복한. <웃음> 아, 그니까. 5만 <웃음> 원이 인기가 많군요. 다 팔리. 다 팔리고 요 샘플 하나 남았어. 요 you mm -hmm. 괜찮은데? 내가 무슨 이 유튜브는 그린 유튜브가 아니라 먼저 망원인줄 <웃음> 어 망원! 망망나다자거라 말이야. 내 이미지 <웃음> 메이킹해야지 <웃음> 이런 쿠키 영상 써줘 <웃음> <웃음> 안돼 안돼 <웃음> 아, <이것도. 웃음> 어 많이 사셨어 <웃음> <웃음> 이거는 대, 대떡매라고 좀큰 사이즈 맵 공부하실때 만쓰세요공부하지 때가... 않지 사면, 사면 <웃음> 쓸일 있지 <있질> 않지 <웃음> 영수증 같은 거 모아가지고 오, 오, 써요. 약과하게. 네. 다음에 아, 봉수리가 네, 큰 걸로 준비해. <웃음> 우리 큰 손을 위해서. 안녕 네, 가세요. 네, 가세요. 오전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막 세팅 다 끝냈는데, 부스 설치할 때 팁을 알려드리자면, 업체 명 같은 거, 이렇게 부스 앞에다가 달면 더 좋아요. 일요일에 배치. 어제랑 살짝 다르죠? 잘 팔리는 물건을 앞에다 놔두고, 두 번째 열에는 조금 덜 팔리는, 애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런 거 메모지나 뭐 자기 물건 같은 거 사용 용도 어, 이걸 어디, 어디다 쓰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예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시면 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되게 쉬워요. 그리고 판매될 때마다 판매 수량 같은 거 이렇게 수량 기입해 주시면 은 다음마켓 때몇개 챙겨올지 그런 거 수량 파악도 되고 좋습니다. 명함에 SNS 주소나 연락처 같은 거 적어두시면은 나중에 뭐 추가 주문할 수도 있고 외주 뭐 같은 것도 주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명함도 있으면 진짜 좋아요. 계속 장시간 앉아 있다 보면 목마른데 어. 매번 생수 사기도 그래가지고 전 텀블러에다가 물 담아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의자인데 낚시 의자. 엄청 가벼운 의자거든요. 보통 마켓 나가면 의자를 하나씩만 줘가지고 저희는 사람이 두명두명 아니면 세명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분 스페어 의자를 하나씩 꼭 챙겨다야 돼요. 얘가 박요 감사합니다. 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스티 스티커 받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예쁘다 근데. 그 오늘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하나입니다. 많이 많이 많이 얼마예요? 아, 삼천 <웃음> 아니에요. 아, 근데 가격을 꺼내시는 거예요? 오늘, <웃음> <떠내실 거? 웃음> 오늘 팔릴지 모르고 사실 안 챙겨왔어요 이거를. 하나 남았다고 하니까. <웃음> 왔잖아. 하나 남을 때 사셔야 돼. 배진님방. 이렇게 <웃음> 스티커도 같이 드릴게요. 아, <웃음>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이건 뭐죠? 이거 새우 파타이야 이거는? 이거는 불고기 화덕피자 와 네. 이야 아, 이거, 잘 먹겠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일요일 점심 사이다까지 네, 사이다까지 <웃음> 완벽 <깨악>. <웃음> <웃음> 맥주 하시는지 대안해 <웃음> 아, 피자 음. 맛있다 맛있어? 네, 짱 맛있어요 짱맛 <웃음> 짱맛 작은 카페, 카누. 카영 <웃음> 카영 어때요? 하영 안녕하세요? 득 카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녹차와 쫀득쫀득 참 붕어빵입니다. 희백자 <웃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오늘의 상품 녹차 끝입니다. 한붕어 빵. <웃음> <아유, 포장이> 아주 토빵이 <웃음> 아주 a s 엄청 좋아. m a ASMA, ASMA, s m a s m a a s 쫀득 ASMA, ASMA, ASMA, ASMA, ASMA, ASMA, ASMA, a 이 m a a 이런 쓰레기 문장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요일 앱마켓또 끝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 먹방만 찍, 찍고 가는 기분인데?